아이고야이 불이 다와 있는데 여기 항약품이 있는데 큰일났네.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근데 아무도 없어요. 여, 여기까지 다 넘어와 버렸는데 아 수학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불이 다 넘어와 버렸어. 여기 항약품이 있는데 큰일났네. 물통인가? 아, 이게 불을 타지 반대편에 지금 많이 넘어왔어요. 열기가 너무 심해서... 아, 이거... 폭력으로 따지면은... 유명한... 게 무슨... 이게 뭐 한, 뭔데 이게 이렇게 되어있죠? 등이 응, 등이 응. 트레인트레인 감사합니다 와 이거 바로 불이 너무 바, 바람이 너무 센데 이거 큰일났네 엄청나게 바람이 쎕니다 지금 우리 산림항공본부에서 팀들이 또나왔고요아 바람이 너무 센데 바람이 여기 정상에는 바람이 너무 쎕니다. 지금 우리 팀은 그러면은 우리 항공본부 팀에 오신 겁니까? 아 진짜 최고의 전사들이 모여있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바람이 너무 쎕니다. 우리 그... 헬기 내표를 하우면서 막 하던 그런 그 팀입니다. 우리. 연기가 지금 만약에 바람을 방향을 틀어버리면 저는 도망갈 거고요. 지금 밑에서 봤을 때는 바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엘레강나 가지고 있 제가. 그러면은 이만해요. 세요 우리 사림층에서 제일 툭속 툭툭 뛰어온입니다 우리 젤 센대를 일부러 온거예요아 다들 지금 막엄탈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사림층의 항공본부 팀들입니다. 불을 무서워하면 불못 끕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렵고 그런데. <놀람> 골진방송입니다 네. 고생들 하는 것좀 촬영해 주려고 왔습니다. 네. 어, 금방 꺼졌어, 그래도. 어. 근데 이게 불이 뜨겁잖아요, 제가. 불이 뜨거운데 지금 바람이 부니까 추워서 그, 그렇게 뜨거운지는 모르겠어. 요 그나마 다행인 게, 아, 저쪽 반대편에 넘어간 거로아깝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제가 수학이라도 있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라인이 지금 비가와 있고요. 한쪽은 안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 정도 건도요 정도 정도 건데요최도에정비 한번 도이정다왔 정도. 이정도이거도이이이이이 네. 네. 네. 이 네. 네. 네. 네. 네. 제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것 네. 네. 네. 네.